최고의 본복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내 믿음이 가장 정확하고 순수하고 확실한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시는 눈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여러가지 시험과 고난이 오는 것을 허락하시고요 혹시라도 내 믿음이 순수성이 떨어질 때 예, 야망이, 욕심이나 야망이나 이기적인 이런 것이 내 믿음을 추월해서 앞에 있을 때 순수하지 못할 때는 그것이 별로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신 것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움직여 주실 것이다 나를 지지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움직였는데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오판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세상에 질서가 있고 법이 있고 나름대로 사랑하는 방식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내가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결과가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깊으신 뜻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죽음이 오기 전에 질병이 오기 전에 얼른 우리의 신앙이나 삶이나 내가 살아가는 동기나 삶의 방식을 재검토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팍팍 우긴다면 그 사람은 실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해줘도 아무리 옆에서 고치를 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서 어떤 잘못된 동기나 잘못된 신앙을 가장한 그런 이기심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타이밍을 어긋나게 만듭니다. 굉장히 힘들게 해요. 내가 그런 리더가 되고 그런 주동자가 되어서 내가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피해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이끌어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기도 하는데 그것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라든지 꿈이라든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순수한 믿음의 동기가 아니라면 그러면 개인의 인간적인 야심으로 전락하고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역사시는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시키지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건 너무 막연한 것입니다 내가 시점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끌어들이고 사상을 끌어들이고 내가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하다 보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아니다 보면 피해자가 생기고요. 공황 상태가 됩니다. 힘들었던 어둠의 광야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그 나름의 어떤 연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에너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적인 말로. 그래서 속 사람이 근육이 만들어져 있고, 그 사람이 근육이 있는데, 우리가 건강한 몸을 넣기 위해서는 근육이 형성되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죠. 그러나 그 단백질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살찌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가 먹은 단백질을 통해서 근육질을 만들려면 적당량의 단백질을 먹어야 되고 적당한 일을 해야 되고 음식을 섭취할 뿐만 아니라 적당한 운동을 해야 돼요 적당하게 쉼과 잠과 또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고 조깅이나 헬스라든지 자기 성향에 따라서 맞춤식 운동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러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육체는 그렇게 근육 발달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영혼은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것도 똑같은 믿음이지만 취향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철야 기도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좋아하고 봉사를 좋아하고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도 평준치 점수 이상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도 모 목사님도 그런 질문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딱 가니까 천국 문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의 모든 행한 일을 다 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질문할 것이 있는데 다섯 가지를 질문하겠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너는 대답해야 한다 그래서 합격 불합격이 나올 텐데 첫째 성경을 얼마나 봤느냐 성경을 얼마나 봤느냐 여러분 성경 부지런히 보셔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이 나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지 않고 어떻게 시험을 이깁니까 기록된 말씀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말씀을 또 활용을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드리려면 성경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전하려면 성경말씀을 전도면 전도, 양육이면 양육, 기도면 기도 구원이면 구원, 죄사함, 거듭남 이런 말씀들을 찾아서 뽑아내서 내가 외워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아주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항상 우리는 그러나가 있어요. 제자훈련을 위한 제자훈련은 함정에 빠지고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것을 계속 답습만 한다면 하나님은 잘 역사하지 않고 떠버리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그 능력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 영혼을 건질 때 사용을 해야지 살이 사욕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면 그 사람은 버린 자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비침을 얻고 성령의 참여 마받고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맛을 본다 할지라도 버림을 당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양면의 칼날과 같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교만하면 나중됐다 할지라도 항상 회개하고 기도하면 앞설 수 있고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수많은 제자들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회개해서 기도하고 회복을 했어요 바울도 역시 그랬습니다 바울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온갖 종류에 해당하는 그런 상태 다양한 상태를 가진 그런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맞출, 시, 어, 어, 맞출 줄 알았어요 맞춤식 교육을 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세요. 헬라인, 히브리인, 율법주의자, 유대인, 이방인 다 맞춤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자기 자신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전도의 핵심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았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진짜 성경 이야기만 이야기해가지고그 사람이 거부감을 느낀다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말빨이 세고 말을 잘한다할지라도그 사람이 얼버무리는 그런 스타일의 말을 한다면 그것도 들어주고 참고 견디고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수준을 맞춰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고 내가 영혼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봐야 된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취향이 있다 할지라도 취향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만약 이것이 그 스타일대로 가다가 부적합이 되고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마찰이 된다면 빨리 교정을 해야 돼요 어떤 스타일로? 예수님의 스타일로 성경이 원하는 대로 믿습니까 자또 영혼을 건강하는 방법은 내속 사람을 강하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떤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봉사는 잘하는데 기도가 약하다 그러면 기도를 보충해야 되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봉사가 약하다 헌신이 약하다 그러그 부분을 봉사해야 되고 자기 드러내지 말고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나는 이런 스타일이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주님은 그런 스타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지자들을 전부 다 주님의 스타일로 다 바꿔버리셨어요 각자 자기 스타일이죠 열심당원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로마를 깨부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떻게 주님 오른쪽 왼쪽에 앉아서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하는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고 항상 주님 말씀을 하면 아멘 아멘 앞서가는 베드로도 있었고 다 실패했어요 다 책망받았습니다 주님이 다 교정을 시키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교정하는 첫 번째 방법 주님 말씀을 따라가게 만들고 피곤하지만 기도의 장소로 데려가서 계속 철야기도 시키고 저들이 중도에서 피곤해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사랑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를 못할 때는 먼저 잠자게 만들고 먼저 배 타고 가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대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생각하면 절대 가볍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가 말 안되고 해서 움직이지 않고요 네, 진중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좀더 효과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요 만약에 내가 믿음으로 누구의 꾀매에 의해서 누구 말을 듣고 움직였는데 실패를 끝났어 결과가 좋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뭐예요?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네. 시간을 허비한 거라니까 남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점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내 믿음을 사용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사용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이 어떠한 성향 어떤 변수의 능력이 많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방정식에 보면 변수가 있고 상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대입을 시켜도 변할 수 있는 수가 나오고 변하지 않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변해서는 안될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있고 대물시키고 적용해서 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걸 찾아내서 아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내 믿음을 활용을 잘해야 되겠다 현장에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고, 요셉, 다니엘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건강할 때는 모두가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자 시험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시험 어떤 시험 내가 기존의 시스템을 가지고 고수를 했어요 신앙적으로 그런데 그 기존의 시스템 속에서 그 내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노하우를 가지고 해 나갑니다.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혼란이 오고 혼란 혼선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자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갑자기 창세기 2 2장에 가지고 왜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 힘들게 얻었는데. 제가요. 정말 치사한 일이 있어요 내가 우리 아들 며느리가 있는데 손주가 셋이잖아요 걔들을 데리고 셋 중에서 하나라도 매일 밤 데리고 교회 철회기도 오고 싶고 품에 안고 싶고 간식도 해주고 싶고 나의 영적인 사상이나 영적인 느낌을 이걸 계속 전달해주고 싶은데 자기들이 자기 자식이라고 자기 집에서 꼼짝 못하게 해 자기 집 대문 앞에 내가 섰다가 갈때가 많아요 그래서 열받아 가지고 예의치사하다 더럽다 속으로 우리 사모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여보 우리 사모님 우리 자식 하나 만들자 도저히 안되겠다 진짜 진짜 아더메치하다 옛날 사람들이이말 알아요 아더메치 아니꼬꼬 매스꼬꼬 더럽고 치사하다 80년대식 개그인데 여러분 웃지도 않네 아재개그라 그래가지고 아 미성년자가 있어서 좀 가시기하네 사모님은 안방에서 자고 나는 거실에 쇼파에서 자는데 사모님한테 슬쩍 가가지고 여보 나 왔어 생전 안하던 편에 자기야 왜 왔어요? 이름이 영감탱이가 또 뭐하려고 가요 가요 가요 절려 자기야 그 결국에는 쫓겨나서 베개 들고 다시 의자 쇼파에 있는 쪽으로 가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웃음> 외롭게 잠을 잤어요 지금은 그 초등학생부터 그런 교육을 시키니까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요 너무 참혹해요 남자 여자 아이들 앞으로 나오게 해 가지고 다 만져 보게 구석구석 어. 느낌이 어때 느낌 어때 이러면서 그러니까 미국의 보수적인 믿음의 가정에서는 학교에 안 보내고 집에서 뭐해요 홈스쿨 하는 거 홈스쿨 원래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한게 아닌데 내가 건강할 때는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모두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시험을 이겨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몸이 아플 때 말할 수 없는 시험이나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겨야 되는가 그런 숙제가 주어져요 주님이 만져주셔도 주님이 고쳐주셔도 또 시험이 올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욥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나서 욥기 42장에 가서 욥이 응답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믿음의 토론이야 욥이 그렇게 부자역고잘 살았던 사람인데 에돔 땅에 동방우수 땅에 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경관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잘 숨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 당대 아브라함 시대에 이스라엘의 정반대쪽에에돔 땅에 동방우수 땅에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 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표성이 있고 대표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많은데 동시대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고 그 당대 동시대에 애동 땅에 욕과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뜨겁고 감사하고 할렐루야를 하지만 지구 반대쪽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와 성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 자기만 혼자 남았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발과 아세라신에게 절하지 아니한 숨어있는 7천명의 선지자들도 있다 숨겨 놓은 종들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두 주인이 될 것이냐 아무도 모르죠 숨겨 놓은 종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계 곳곳에 도처에서 두주인의 권세를 받은 종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다발적으로 양면 작전으로 하늘과 땅에서 막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에서 처리하면서 미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금요일날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금요일날 오후 4시 반 나는 이제 바깥에 있고 사모님은 임주와 전사님하고 같이 급하게 이제 가는데 거의 대부분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임종을 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임종을 못 지킨대요 차 타고 막 가다 보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미리 어떻게 전사님이 항상 봉사하고 수고해 주셔고 갔어요 전사님이 일을 쓰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가보니까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한참 있다가 또 내쉬고 이제 곧 가셔 근데 그러시면서 우리 사모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아버지 임종하실 때도 우리가 바하마 집회였고 그랬는데 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기회다 되고 돌아가신 분들 맨 마지막 기능이 살아있는 마지막까지 기능이 남아 있는 게 청각이라고 그래 청각 그러니까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눈 뜨지 못하는데 귀는 다 들린다는 거예요 말은 못 하지만 말은 어보보어보보 하고 움직이도 못하지만 귀로 들리니까 제가 몇번 사모님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보사님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 촛을 예배하러 가노니 그 말씀을 빨리빨리 귀에 읽어드리고 다시 한번 권뇌확신시켜드리고 다 아니까 막 시켜 그랬더니 그 말씀을 전하고 기다리고 엄마 나 현자야 엄마 나야 사랑하는 딸이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눈에서 눈물을 주르륵 옆으로 흘리시고 편안하게 가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장례식에 많은 장례식에 가서 예배도 인도하고 임종 예배도 드리지만 장례식에 내가 상주로 참석해보기에는 처음이에요. 정말 낯설어요. 우리 또, 그, 사모님 둘째 오빠가, 우리가 거의 모시다시피 하고 물질을 후원했으니까, 좀큰 소리 칠만해요. 또향 피우고, 뭐 촛불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참, 싫은 소리 잘 안하는데, 그랬어요. 형님, 어머님이, 정신이 온전하실 때 또렷하실 때 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김세방이 목사님이니까 내가 임종할 때다 해달라고 응? 그런 거다 하지 말고 성경책 피우고 예배 드리고 찬송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형님 유언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그러시면 어떡해요 향 피우고 그러면 아 그래도 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믿는 친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중요하죠 어머님 유언이 중요한데 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성천의 사람안 돼. 없애버려 <웃음> 물 <물을> 물어봐 <웃음> 눈치를 낳어요 <웃음> 근데 한 번도 우리 장모님이 나한테 장례식을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웃음> 김세방이 좀 해줘요 그런 적도 그렇지, 그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을 것 같다. 그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이 향안 피우고, 뭐. 예의 차원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절을 하지만. 또 우리한테 또 절을 하는데 나는 고개 목례하는데다 보면은 절하고 그럼 나도 그냥 얼뚝깨려 엉거주춤하게 하여튼 본의 아니가 하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다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생 나합이 정태군이 왔을 때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하면 거짓말이아요 민족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옥상에서 지붕에다가 숨겨 놓고 해질려에그 사람들이 내려간 것을 봤어요 빨리 쫓아가면 될거예요 그래 놓고 자.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느냐 믿음이냐 아니냐 하여튼 요셉전사하고 주은전사 동생을 낳으려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러분 역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부대마다 훈련의 강도가 다 강하고 다릅니다 욕기의 내용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준의 시험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다 나와 있어요 어떤 믿음의 세계에도 어떤 분수령이 있는 것 같아요 분수령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내 믿음이 진짜 내가 가져는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아니면 이 믿음의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생활에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발전과정을 통해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과 엄청난 인생이 바뀌지는 어떤 전환점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방법은 하나님께서 늘 새롭게 변수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어떤 결함과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이 결함과 한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다루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너무 피곤해서 장례식장 옆에 방이 하나 있는데 이제 손님들 다 가셔 거기서 지쳐서 이제 혼자서 불 끄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잤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앞에서 우리 이제 청년들도 오고 같이 안내줘도 먹고막 감사한데 이야기하고 떠들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공간에 조그만 골방의 공간에 공기가 싸늘해져요 아 이게 뭔가 심상치 않다 너무 피곤하고 잠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끼잖아요. 아, 이거 내가 대체해야 되겠네? 그래, 갑자기 벽에서, 샤악큼 손, 마귀 손 두, 두 개가 나와가지고, 샤악큼 손인데 이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막 털이 듬성듬성 있고, 손두 개가 나오더니, 손인지 발인지 모르지만, 손두 개가 나오더니, 발톱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갑자기 내두 다리를, 발목을 확 잡고 그 발톱이 살아서 내 뼈까지 쑤셔 들어오는 거예요야이 새끼야 너그 장모가 천국같다고 억울하고 불안다 너라도 지옥가자 내가 널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 발목을 딱 잡고 끌고 들어가는데 블랙홀같이 휙 돌아가는데 그 밑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내가 성령의 불막 발로 차고 그래도 안돼그 놈이 마귀손 마귀 마귀손 진짜 오랜만에 그놈또 만났는데 너무 분하고 억울했어요 그 내가, 내가 끌려 들어가는데 성령의 불을 막 모았어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확 붙으니까 얼른 손을 놓고 사라져버렸어요 내가 뭐 몸에서 땀이 나고 어휴 야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 예. 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부모님 꼭 예수 믿게 해 드려야 돼요 아 예수 믿어도 예. 예수 믿어도 제제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아니 그랬더니 천국을 가시는데 2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장인 영감님께서 천국에서 마중 나오셨어요 천국에서 마중 나오셨는 장인 영감님만 나오셨겠어요 막내 아들 먼저 죽은 막내 아들도 사모님의 친할머니 외할머니 제가 가서 다 천도해서 천국 가게 만들어 드리고 그러니까 또 오늘 새벽에 미국으로 사모님 큰오빠한테 전화했어요. 형님 또 사모님이 오빠 엄마가 엄마가 전국 가셨는데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마정을 나오셨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형님이 야 그런 일이 있었어? 에이 참 어머니 아버지 싫어 하신단 말이야 입장에서 아버지하고 만난거 후회 하신단 말이야 근데 천국에서 또 만나면 어게하니 제발 그렇게 되면 안돼야야 요셉이 주은쟁이가 천국 지역막 체험한다며 김사방도 왔다갔다 한다며 다시 기도해봐 천국에서 만나지 않도록 다시 기도해보고 어쩔 수 없으면, 전국의 아버지는 달 동네로 보내고, 어머님은 다른 동네로 보내셔. 좀, 그렇게 좀 해주라. 그리고 김세방 자네 말이야, 맨날 조끼, 분홍색 조끼, 녹색 조끼 이야기 하는데, 네개올 조끼 두 개가 없어졌어. 어머니가 말이야, 나한테 울 조끼를 자네게준 거야. 조끼 세보니까 숫자가 모자라 그래되는 거야. 얼마나 뼈꼽을잡고서는지 그러나 그래, 형님 알았어요 아버님 저집 없는 곳에 노숙자들 사는 곳에 천국에 그런 곳에 있으면 내가 보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게 예.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천국에서 어머님이 그, 그 소리 아버지가 그 소리 들으시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젊는 자식이 말이야 힘들게 미국 보내셨다 하여튼, 지금, 본문 내용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큰 거울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모든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분수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욕과 같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사람인데, <웃음> 42장에 가서 욕이 제대로 된 회개의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어, 기로 들었던 말씀으로 지금까지 믿음으로 버텨왔다면 욕기 42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두고 내게 말할 지어다 모든 동물들 종류별로 하나님 나이를 하시면서 그 동물들의 특징과 그 동물들의 힘이 어디 있는지 너는 대답해 봐라 내가 그렇게 잘났냐 친구들이 말로 너를 계속 믿음의 말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는 욕을 괴롭히는 형식이거든요 욕이 5분을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2시간을 이야기해 버려요 욕이 자기 믿음을 표현하고 1시간 이야기했다 그러면 친구들은 10시간 이야기해 버려요 그게 욕기 내용의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답답하신 거예요 저것들이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는 믿음을 들먹이지만 실제 내용은 서로를 약간 비웃고 서로를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방식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악세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경험과 노하우 말로 말질로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 있죠 말을 너무 많이 하시거나 그러면 말 시키기가 너무 무서워 상담이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담을 하면요 태어날 때부터 시집가서 애를 몇명 낳고 시집살인 몇십년 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까지 사도의 팔전 돌아가신 것까지 다얘기니다 다 안되면 우리 교회 송도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집사님 군사님 저 누워서 들으면 안될까요 <웃음> 쇼파에 누워서 사모님 같이 들어줘 어, 그리고 잘 알고 나서 핵심만 이야기에 나는 옆에 누워서 음. 결국에는 이제 그분이 미안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또 나가기도 하고요 자, 욥의 내용이 결국에는 욥의 욥기서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욥 자신이에요. 욥이 받았던 축복과 그 축복이 하루치에 날아가고 예. 하나님과 사단이 개입하는 믿음의 전쟁이에요, 이거는. 예. 하나님께서 마귀 앞에서 욥의 신앙을 칭찬했다니까요. 또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적어도 역정도는 돼야 내가 인정하겠다 그런 방식이에요 훈련과 연단과 과정의 믿음과 인내가 너무너무 가혹하고 혹독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거기에 희생되는 자녀들도 있었고 부인도 있었어요 자 배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다루시면 정말 평범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많은 계획이 있으시다 생각이 있으시다 최고의 본보기로 만들려고 샘플을 만들려고 후세 사람들에게 믿음은 무엇이냐 인내는 무엇이냐 얼마나 어느 정도 견뎌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최고의 본보기를 하나님은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슬람, 유대, 기독교, 유대교 최고로 모든 사람의 족속의 우두머리 에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성을 연단을 받았지만 같은 동시대의 동방구수 땅에 애덤 땅에 욥과 같은 사람은 무한한 인내 주께서 주신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고난은 무엇이며 고난은 내게 있는 이 고난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며 왜 우리가 정급이 되어야 되는지 왜 시련을 받는지 욕은 나중에 완전히 통달하고서 이 영이 열어져서 내가 고난받고 시련당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자 앞에서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내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욕은 그것을 욥기를 기록한 을 거예요. 영적인 시련, 육체적인 시련, 정신적인 시련 그런 것도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 요비당한 고난이 그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한마디로 겉만 번지르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검증이 되고 굴러지고 욥기의 가장 핵심, 축복된 결과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회개에 있다. 회개가짜 합시다. 회개회개 회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신 것도 회개시키기 위해서. 말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욥이 지금까지 내가 기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늘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해 보았는데, 박살이 납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줘 없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어릴둥이고 대답할지어다 내가 하는 말이 너는 다 대답할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경 얼마나 봤느냐 기도 얼마나 했느냐 봉사 얼마나 했느냐 11조 제대로 했느냐 감사생활은 어떻게 했느냐 전도 몇명 했느냐 여러분 성남에 유명한 교회 목사님 오치명 목회하는 목사님이 자기 오치명 놓고 목회하니까 연세가 드셨으니까 이제는 다 비우고 다른 목회자한테 양보하고 자기는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좀 쉬겠다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부르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해서 그분이 쓰러졌어요 몇년 동안 쓰러졌어 오천명이 모이는 성도들이 갑자기 영적인 말씀을 듣다가 젊은 목회자고든 검증되지 않은 목회자고든 박사고든 교수고든 그런 영적으로 함량 미달된 사람이 온다면 그 오천명 이상 되는 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회는 세상적인 자 내가 몇년 됐으니까 은퇴하고 몇년 됐으니까 그만두고 혼자 오고 박사고 유명한 사람이 오고 이게 목회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했다가 젊은 목사 오라 그래가지고 은퇴해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라는 목사들 많아요. 그런 교도 많고요. 그래서 그분이 쓰러져가지고 몇년 동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 어... 몇년 동안 회개만 하시고 비애너 영화를 보다가 부활주일 때 새벽에 그거 보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 그거 보고 자기가 회복이 됐뿐이야. 박영규 목사님 천국 가신 분 있잖아 그분이 다섯 가지로 질문을 받아서 그렇게 영적으로 사신 분도 다섯 가지로 질문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질문을 많이 받겠어요 돌아가시던 재산 다 출근해서 교회에다가 학교에다가 가난한 사람들 다줘버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다섯 가지 질문을 받았다니까 성경을 얼마나 받느냐 11조 생활 제대로 했느냐? 전도 몇명 했느냐? 감사헌금 감사생활 제대로 했느냐? 기도 얼마나 했느냐? 네가 젊었을 때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많이 하다가 교회가 커지고 폐부르니까 다른 사람 시키고 너는 기도 안하고 기도 불합격!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 불합격 맞은 목사라고 그러고 그리 자기가 천사가 와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지옥에 가서 차첨한 환경 속에서 지옥의 온갖 재래식 농기구 같은 것이 낫괭이 뭐 쇠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귀들이 이걸 가지고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막 찍고 쑤시고 찍고 불에 태우고 그걸 어떻게 철공소에 가서 그걸 자기가 지옥에서 봤던 연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간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왜 천국에 가신 자기 어머니 천국에 가셔서 예수님께 자기 어머니가 땅에 있는 사람 자기 아들 박영교 목사 예수님 병좀 고쳐 주십시오소 예수님께 계속 시간 남면 가서 병 고쳐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받고 계십니다 그분도 수년 전에 돌아가셔서 천국 가셨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천국이 그냥 무조건 안식하고 쉬지만 않습니다 천국도 우리 생활처럼 굉장히 바쁘고 즐겁게 짜임새 있게 조직체계가 있어서 왕같은 성도들도 있고요 다스리는 성도도 있고요 다스림을 받는 천국 백성도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의뢰 가운데 착착착착착착 진행됩니다 잔치할 때는 전 천국에 있는 성도들 다 잔치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잔치상에 촤악 구 끝보다 더, 더 이렇게 촤악 사방팔방 자치상이 만들어지고 천사들을걸다 꾸미고 준비하고 자기 집이 가면 자기 집이 상급이 크면 클수록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주님 저, 저도 잔치하고 싶어요 그 집이 크면 클수록 천국 성도들 아는 성도들을 초청해서 잔치도 할수 있고요 초청을 받은 사람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집때문에 지키는 사람은 누구요? 예 지키는 자가 누구라고요? 천사 천사 너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한쪽 귀퉁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자기 집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봉사해 본 적이 없어요 봉사를 할때 멋있는 봉사 말고 빛나는 봉사 말고 구차하게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화장실 청소 누가 화장실에 쓰레기를 넣는지 막 덩어리가 막 둥둥둥 손 집어넣어서 막 끄집어내고 우리 청년 때 그렇게 봉사했어요 손 집어넣어서 화장실 똥막 만지고 휴지가 막 쌓이고 그러면 끄집어버렸어요 푹총푹총푹총푹서다 끄집어버리고 손 닦으면 되니까 쓰레기에 맨날 우고요 교회에서 찬양대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몇차병 모이는 교회에서 찬양 그 뭐야 가운 벗고 막 던지고 막후드도 벗고 던지고 막 닦아버리면 우리는 후드는후드대로 정리하고 한 사람은 손 이렇게 하고 있고 한 사람은 가운 걸 치고 다 주일날 저녁까지 다 하면 밤 11시 12시래요 그러면 교회, 버스, 교회 버스가 교회 버스한네 다섯 대씩 있고 이랬는데 그 버스를 못타다그 버스 놓치지 않고 서울 저녁으로 막 다들 가는데 그러면 못 가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또 주일날 저녁에 또 처리하는 거야딱 교회에서 교회에서 처리하고 새벽에 4시 반 5시에 새벽 기도 끝나고 버스 타고 집에 가서 한두 시간 잠자고 또 월요일날 직장도 출근하고 우리 그렇게 봉사했어요 여러분, 멋있는 봉사를 주님 앞에서 생각해내지 마세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들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코 닦으면 손으로도 닦아주고, 내 옷으로도 막 비우고, 양먹으로도막 닦아주고. 그거다 주님 앞에 큰 상입니다. 천국의 상은요, 그냥, 공짜로, 멋있는 일만 해서 천국의 상 같지 않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욕을 많이 먹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욕을 먹는,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면서 욕을 먹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겉으로 번지르르한 그런 신앙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음. 자 그래서 요비 하나님께서 요비를 회개시키잖아요 요비막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보이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 안보여 남의 티끌고 허점만 보이는거야. 교회 허점만 보이는거야. 목회자나, 전도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모님이나, 남의 허점 보지 마시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거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서, 아내가 남편 허점만 딱 있다보고, 당신은 이렇고, 옆에 사람 돈 많이 었는데저 집은 뭐집사뭐 어쩌고저쩌고, 당신은 이만히야, 이만 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지만 그래도 당신이 있으니까 행복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폐결액 3기까지 가서 쓰러졌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의 설교를 다 하고 신방하고 다 하신데요 근데 목사님은 뭐 하세요 저야 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종일 배드민턴 치고요 이쪽 코트 저쪽 코트 인천 시내 돌아다니면서 다 배드민턴 치고 다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목회는 우, 어떻게 해요 성교활동만 가끔씩 나가고 우리 사모님이 나보다 더 건강합니다 사모님이 우리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덩치가 아주 좋습니다 떡대가 좋아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런데요 여보 나 당신한테 원하는 목회차한 소리 안 할게 건강만 해 내 옆에만 있어줘 당신은 내 옆에 있어주으로 인해서 내가 과부소리 안 듣잖아 내가 무시당하지 않잖아 돈못 벌어도 좋아 사람이 안 와도 좋아 그러니까 내 옆에만 있어줘 건강관리 잘하고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은근히 부럽더라구요 그게 만약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여보 건강만 해돈못 벌어도 좋아 목해 못 못해도 좋아 아니요 나 그렇게 못해요 사모님이 열받아서 배드민턴 치는데 거의 몇년 전에 내가 거기에 희원돼서막 뭐, 하여튼 중독에 걸렸을때 올라와가지고 사람들 다 있는데 이놈의 배드백을 까만에 목숨 못하면 털세확 분질러버려서 끝까지 와줘지를 강씨들 너무 무서워 무서워 우리교도 강씨들이 많은데 그래. 평소에는 내가 이기는데 결정적일 때마다 나를 잡아먹네 없으니까 이런 사람또아이소리의사모님들은24 이거 편집해 하여튼 여러분 욕기의 특징은 회개 강인자 사뭇 듣는가? 회개하라 우리 인사를 그렇게 줘. 회개해야 산다 회개해야 보인다 할렐루야 우리의 천국의 상이 좀 많아지고 좀크게 축복받는 주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욕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공경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욥이 회개할 사람이 회개하니까 친구들의 모든 문제도 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짜입니다. 나부터 회개해야 한다 그래야 결과가 좋아진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그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다 찾아내서 회개하고 그동안에 남의 허물과 결점만 보였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은혜의 눈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축복의 눈으로 바꿔지게 하시면 또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당한 성도들있으면 특히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사니 하나님으로 만져주시옵소서